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텍 필립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파텍 필립 24인데요. 이 시계는 18K Y 골드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양 옆에 베젤의두 줄이죠.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모두 오리지널 세팅이고요. 18K Y 골드 브레이슬릿 그리고 칼라트라바 더블 폴딩 클래스프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크운을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역으로 박혀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750 보이시죠? 인덱스를 보시면 6시와 12시를 제외하고 인덱스 또한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쿼츠로 가는 제품이고요. 둘레는 17cm입니다. 베젤의 크기는 이쪽부터 이쪽 25이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는 러그를 포함한 크기가 30mm입니다. 1 8개이 Y골드이기 때문에 약간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한번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어, 무게는 그램인데요. 134.8 이렇게 된 시계입니다. 어떠신가요? 명품 럭셔리 시계 최고 브랜드 파텍필립의 2 4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짠!